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연인 사이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요. 그때 내 마음은 요 그러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요. 그 순간에 내 생각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다 보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혹시 지금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누군가를 좋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요 그렇게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만들지 않도록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자친구와 충돌이 생겼으니까 요 여자인 내 입장에서는 요 남자친구가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 것 같아서 화가 날 거예요 물론 내 남자친구도 요 여자인 내가 자기의 입장을 이해해 주지 않는 것 같아서 분명히 속상한 상태가 됐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생겼고요 그렇게 양보가 안 되는 마음으로 대립한 상태니까 그래서 충돌이 일어난 거겠죠 내가 내 상대방을 이해해 줄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요 충돌이 안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내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 줄수 있는 상태였다면 요또 충돌이 안 생겼겠죠 그런데 충돌이 발생했다면요 우리는 이 충돌을 해결해야 되는 게 우리의 숙제인데 우린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내 입장에서 생각이 빠르고 무섭게 흘러가죠 나는 여태까지 그 사람에게 참 잘해준 것 같고요 사실 노력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내가 이렇게 넘어가주면 요 호구잡히는 것 같고요. 내 남자친구가 이걸 당연하게 여길까 봐 걱정이 되고요. 그러다가 나를 만만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이런 마음이 드는 것까지는 너무 당연한데요. 이 생각이 한번 들었으면 요 이게 나를 결국 이상하게 몰고 가서요. 나중에 더큰 후회를 하게 되는 상황을 만든다는 거죠. 그동안 나는 남자친구에게 잘해줬고요 많이 참아왔으니까요 지금 내가 이런 감정을 호소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정도는 내 남자친구가 이해해 줄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 모든 탓을 내 남자친구에게 돌리려고 하게 된다고요 남자친구가 나를 사랑하는 거라면 이런 상황에서는 적어도 이렇게 해주는 게 맞다라는 어떤 확신을 갖게 된단 말이죠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요 우리 충돌의 해결이 아니라요 이제는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에 따짐으로 들어서게 돼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요 남자친구를 약간은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결국에 남자친구의 탓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내 스스로 합리화를 하기 시작하죠 물론 그러면서도 요 나는 내 스스로 이미 조금은 알고 있어요 나도 살짝 잘못한 부분이 있다는 걸요 그런데도 역시 떠나지 않는 생각은 요 그래도 남자친구가 이러면 안 되는 거라고요 남자친구라면 이런 정도는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남자친구라면 이런 나를 이해해 줄수 있어야 되고 그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 사람을 비난하는 마음을 여전히 버리지 않아요 합리화는 계속되거든요 그리고 그 합리화는요 내 잘못을 덮기 위해서 조금 더 강하게 표현될 거예요 그런데 또 문제는요 이렇게 내 머릿속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합리화가요 내 남자친구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요 여태 자기는 잘해준 것 같고요 이번에 이걸 넘어가 주면 내가 호구잡히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해주다 버릇하면 자꾸 여자친구가 이걸 당연시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마다 자기가 빌거나 맞춰줘야 한다는 맥빠진 생각으로 몰리게 되겠죠 물론 남자도 요 이때 자신이 그렇게 잘했던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기는 해요 하지만 여자가 그랬던 것처럼 남자도요 그래도 여자친구가 이번만큼은 그렇게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내가 잘해 준걸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행동하는 건 아니지 않냐라고 또 합리화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은 요 서로 상대에게 내가 미안하다는 말을 들어야 한다. 이번에는 네가 나한테 사과를 해야 한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겠죠. 그런 생각이 확정되는 순간부터는요. 상대가 나에게 그런 마음을 전해오기 전까지는요. 계속 상대에 대한 비난의 마음이 커지기 시작하고요. 그런 메시지가 누구로부터 나오기 전까지는요. 서로가 똑같은 마음으로 해돼도 너무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도 이번에는 그냥 못 넘어간다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겠죠. 이런 마음이 남녀 모두에게 동일하게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요 여자가 잘못한 부분도 있고요, 남자가 잘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요 여자가 잘못한 부분을 알고 있고요, 또 자기가 잘못한 부분도 알고 있어요. 역시 여자도 남자가 잘못한 부분을 알고 있고요, 자기가 잘못한 부분도 알고 있겠죠. 그럼에도 우리 둘은 요둘다 서로가 자기에게 다가와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아쉽게도 그 누구도 자기가 먼저 다가서줘야겠다는 라 생각은 없단 말이죠. 왜못 다가서냐면요 왜안 다가서냐면요 나는 그동안 많이 다가서 줬거든요 근데요 참 웃긴 게요 이게 또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죠 나는 진짜 여태까지 많이 다가서 줬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네가 먼저 다가서 주는 게 맞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역시 두 사람 모두가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접하면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럼 도대체 누가 과거에 먼저 다가와 줬냐고요 서로가 먼저 다가서 주기만 했대요 서로가 자기가 먼저 손 내밀었대요 도대체 누가 먼저 그랬던 걸까요 그럼 어쩌면 우리 두 사람은 요 이전에도 똑같은 상태로 싸웠나봐요 서로가 서로에게 잘해줬다고 생각하고요 서로가 손 내밀었고요 내가 양보했고요 내가 늘 맞춰줬다는 거죠 그럼 벌써 답이 간단하게 나왔네요 예전처럼 늘 그렇게 하면 돼요 내가 먼저 손 내밀면 되네요 근데 나는 내가 먼저 손을 안 내밀겠다는 거고요 내 상대도 요 내가 먼저 손을 안 내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싸움은 안 끝나는 게 맞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별로 가는 게 맞다고요 근데 이게 해석이 참 이상하네요 서로가 먼저 손 내밀어 줬대요 나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 내 상대방은 나한테 먼저 손 내밀어 줬다네요 나도 요 상대방한테 손 내밀어 줬는데 내 상대방이 그걸 기억을 못 한대요 근데 이걸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말고요 내 상대방이 나한테 손을 내밀어 줬다잖아요 나하고 잘해보려고 했었나봐요 그게 참 고마운 일 아닐까요? 나를 많이 좋아했나봐요 자기 마음은 용서가 안 되는데 나하고 같이 가고 싶어서 먼저 손을 내밀었다니까 그거 생각해서 내가 이번에 손 내밀어주면 되는 건데요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걸 상대방이 먼저 손 내밀었다고 말하면 그걸 반박하면서 네가 언제 그랬냐고 내가 먼저 손 내밀었다고 자꾸 우기는 걸까요? 서로 먼저 손 내밀었다고 싸우고 있다면요. 서로가 자기가 더 많이 사랑해서 자기가 애썼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로 기분이 좋아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갖고 또 싸우거든요. 내 마음이 억울하고 답답한 것처럼요. 지금 내 상대방의 마음도 억울하고 답답해요. 그런데 내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요. 내가 먼저 하기가 좀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내 상대방도 자기가 먼저 하기가 좀 그런가 봐요. 그럼 우리의 마음은요. 서로 사랑하지 않냐고요 사랑하니까 이번만큼은 네가 좀 와달라는 거고요 사랑하니까 내 상대방도 이번만큼은 네가 먼저 와달라는 거잖아요 해결방법은 이미 나왔네요 그냥 서로가 먼저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주면 되는 건데 우리는 그걸 못하고 있어요 전전긍긍하고 스트레스 받고 화나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죠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 나한테 그렇게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렵니? 라고 내 입으로 내 상대방한테 이야기 하거든요 근데요 그 말을 들은 내 상대방은 참 웃길 거예요 너도 그렇게 나한테 못해주고 있잖아 근데 왜 내가 너한테 그래야 되니? 라고 이야기 한다고요 누구의 말이 맞고 누구의 말이 틀린가요? 우리 둘다 그냥 다 틀렸고요 우리 둘다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건요이 상황이 끝나기를 바라는 거고요 이 상황이 너무 괴로워서 이런 문제를 다시 안 만들고 싶거든요 서로가 사랑한다고 믿고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정작 그 사랑과 믿음이 필요한 시점에서는 우리는 누구도 그 힘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람을 믿고 있고요. 사랑하는 게 맞다면요. 상대방의 잘못을 생각하기보다요. 나는 상대방이 다가와줬을 때 받아줄 용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상대방이 그런 정도 노력을 해주는 게 어려운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생각을 요내 상대방도 똑같이 하고 있을 수 있지 않냐고요. 연애를 하면서 싸움이 생겨서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조금 불편한 마음이 생겨서 그것을 해소하려고 노력해보지도 않고 넘어가다가 그 이후에 더 불편하고 힘든 마음 상태가 들어오게 됐을 때 그때서야 상대에게 맞춰보겠다고 노력을 하는 것은 정말 진빠지거든요 그런데 그때라도 그렇게 노력을 해서 상대가 돌아오면 다행인데요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그때 내 상대방이 나에게서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면 그게 또내 고통이 된단 말이죠 근데 그때는요. 이제 그 사람을 비난할 수도 없고요. 나를 탓하기는 하고 있어요. 진짜 나를 돌아보면서 후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을 수도 있겠죠. 나는 작은 자존심을 탐내다가 정말 큰내 마음의 상처를 갖게 되는 걸 수도 있겠죠. 내 상대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은요. 내 입을 통해서 나가선 안 되는 말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상대도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가 아니라요. 상대도 나와 같이 노력해 주겠지 라고 믿어보는 게 필요한 걸 거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적어도 빨리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고요 우리 연애가 조금 더 탄탄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거예요 또 만약에 그렇게 했음에도 그 결과가 내가 예상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요 내 상대방이 아나무인격으로 나온다 하더라도요 이번에 나는 내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내 상대의 진가를 파악하는 계기는 만들 수 있겠죠 또 그렇게 해봤는데 그때도 내 상대방이 삐딱하게 나온다면 그때서야 나는 내 상대방을 원망해도 되는 거겠죠 그렇게라도 우리 관계를 확인하고 정리하게 된다면 내 마음이 덜 아프기는 할 거고요 확실히 깔끔하게 정리는 될 거라고요 물론 이렇게까지 맞춰가면서 연애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든다라는 분들에게는 굳이 필요 없는 이야기일 거예요 하지만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있어서 그 사람과 잘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이라면요 내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싶어서 연애를 하고 있는 건지 헤어지기 위해서 연애를 하고 있는 건지 잠깐 멈춰서서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